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, 겨울잠을 잤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마 겨울동안 바쁘기도 했고요 일도 많았고 또 약간 춥다 보니까 막 뭉치려 들어가지고 유튜브 촬영하는 곳이 좀 춥거든요 사실 겨울에 여름에 엄청 시원한데 겨울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한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면서 여러분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왔느냐 그럴 리가 없죠 지금 굉장히 핫하죠 제가 이거 2년 전에 다 모아놨는데 와 이게 이제서야 빛을 발 될 몰랐습니다. 슈나이더 컷이 다시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j u s t i c 바로 이 JUSTICE LEAGUE 멤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. 마펙스 제품이고요. 간단하게 일단 프리뷰로 맛보기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 뒤로는 하나씩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아쿠아맨부터 살펴볼까요? 아쿠아맨 제이슨 몽화 얼굴 아, 너무 잘돼 있죠? 제가 이 제품은 유튜브 초반에 리뷰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제이슨 몽화, 아쿠아맨 마펙스 제품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물론 뭐 더잘 나온 제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. 자 옆으로 가시면 원더우먼 예 원더우먼입니다. 갤가도 정말 잘 나왔죠? 팔을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관절이 보이긴 하는데 뭐 기본 소체 자체 그다음에 헤드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서 저는 굉장히 맘에 듭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런 네, 포징. 살이 조금 더그 어두운 살색이어야 되는데 좀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. 이런 디테일들도 너무 잘 표현되어 있고 일단 프로포션이 좋습니다.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슈퍼맨 헤드가 좀 많이 아쉬워서 이제 플래시백 헤드를 좀 구해야 될것 같긴 한데 기본 헤드도 어, 조형 자체는 잘 되어있기 때문에 리페인트하면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블랙이 아니라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 베데슈 버전이 있는데 그걸 갖다 블랙으로 만들어야 되나? 예,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잘 되어 있죠. 프로포션이 좋 좋고요. 다행히 낙지는 아니네요 저는. 자 옆에 이제 배트맨입니다. 택티컬 슈트 후반부에만 입고 나오는 슈트인데요. 아주 강한 인 느낌, 굉장히 방탄스러운 느낌. 예, 이거 아주 좋습니다. 역시 프로포션 좋고요. 자 보시게 되면요, 이 베네플렛 키가 193인가 그래요. 그리고 헨리 카벨보다 꽤나 큽니다. 헨리 카벨이 186인가 6인가 그렇고. 아무튼 그래서 요 그런 고증도 나쁘지 않게 잘 지켜준 것 같고요. 옆에 가겠습니다. 야 플래시. 크, 이 플래시도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. 웃는 건 아니지만 헤드가 너무나 잘 나. 네, 그리고 슈트 자체도 도색도 그렇고 조형도 그렇고 이런 디테일이 엄청 많은데 다잘 살려줬습니다 물론 가동성도 나쁘지 않고요 옆에 가겠습니다 피 피셔. 이 피셔 남자죠 이 친구도 대놓고 조수허던씹어버리는 <웃음> <웃음> 사이버고도 굉장히 잘 났어요. 아 일단 얼굴이 똑같고 하, 이 디테일한 조형과 도색, 무게감도 꽤 있어요. 다른 것보다 꽤 무거워요. 광택도 나쁘지 않고요. 가동성은 조금 떨어집니다. 다른 것 중에서 하지만 너무나 조용히 뛰어나가지고 아주 만족하는 피규어죠. 자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하, 이런 느낌. 요거 제가 포징하는데 아주 사진 보고 좀 열심히 했거든요. <웃음> 괜찮다고 해주세요, 여러분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 스티스 리그 멤버들 한번 봤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끝에서부터. 아쿠아맨, 원더우먼, 슈퍼맨, 배트맨 플래시, 앤 사이버. 이렇게 6명의 멤버들을 다 모아놨습니다. 일단 얘네들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하나씩 아쿠아맨을 리뷰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 나머지 피규어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트모빌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요.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, 다음 영상,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